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, 경기 인천 뉴스입니다. 4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한 요양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해 요양원 곳곳을 다니면서 입소자 등과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지키지 않은 건데, 역학조사 결과 요양원 대표 자신이 집표 환자였습니다. 김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입소자와 직원 등 9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. 신청률이 56.3%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인천 뉴스였습니다.